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 제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제가 나중에 졸업해서 보니까 제 때는 12개 반에 한 반에 60명 정도 됐어요 근데 60명 중에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 오니까 평균 등수가 14등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을 때가 7등이었어요 제일 잘한 게 7등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신학교 오신 분들은 다 1, 2등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등수를 얘기하면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등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7등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거의 20등 가까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때가 언제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일본어 공부는 안 했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안한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그냥 잘 받은 거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들을 힘들게 한저 일본놈들의 말은 배울 수 없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일본어를 아예 뭐 배우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뭐 히라가나, 가다가나를 모르죠. 또 하나 공부를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안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과학이에요. 과학 분야에는 이제 물리도 있었고 물리, 원투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근데 지구과학이라는 그런 과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과학 이제 시험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받은 그 교육이 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교육이 저의 어떤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의 조상이 뭐 원숭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하면은 그냥 콧방귀가 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뭐 그때 당시에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사분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교육을 정말 잘 시켜주셨는지. 음, 학교 갔을 때 전혀 뭐 그러한 교육들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 아주 잘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처럼 정말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들의 인생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였죠 회개하라 근데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풀한 포기를 봤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봤을 때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가치관과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의 방식과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면 여러분들 구원하신 건 확실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성도님 한 분도 풀한 포기도 정말 함부로 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당장 오늘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잠시 있는 그 낙원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야기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 결국에는 이 모든 세계라는 것입니다. 온 오지만물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라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정통신학자들이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땅은 지구예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은어 성경 옆에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천지는 우주예요 이거를 어 히브리식 표현으로 총칭어법 메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도구를 이렇게 수저와 젓가락을 쓰잖아요. 수저와 젓가락을 한 표현을 쓰는 표현이 있죠. 그걸 숟가락이라고 합니까? 수저. 수저가 숟가락과 저분을 함께 쓰는 표현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수저와 젓가락을 내가 써서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 쓰는 그독으로 밥을 먹었어라는 겁니다. 아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밤낮 없이 일했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온종일 일했다라는 겁니다. 아나 정말 쉼 없이 정말 온종일 일했어라는 표현이에요. 음. 오늘 보는 말씀의 일장 일절 말씀에 천지라는 표현 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들 heavens and the earth 그러니까 관사도 붙여가지고 표현했죠. 그 하늘들과 그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요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라라고 시작을 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온 우주와 물을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마태봉 사상 17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와 닿을 거예요 아 정말 끝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온 세계가 정말 예수 으로스도가 오시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끝에 다다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날 날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깨어서 돌아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느냐?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진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해서 번성하고 자식을 잘 길러서 그 자식이 승진할 때까지 또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또 손자와 손녀가 나오면 또그 손자와 손녀 이뻐하며 잘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내가 좀 행복하게 죽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명예를 취득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명예를 자랑하는 거. 내가 정말 힘을 가져서 뭐 정치가 됐든 권력이 됐든 내가 한번 힘을 발휘해 보는 것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온 우주와 한물을 도대체 왜 지었느냐 도대체 우리를 왜 지었느냐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가장 구체적인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비가 와라 하면 비가 와요. 지진 내라 하면 지진 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순종 안 하는 피조물이 있어요. 누구죠? 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분만 찬송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순종할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창세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론을 방박하는 그런 이론이 있죠.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오늘날 이 진화론은 더 아주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 신학교를 거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꼭 성경이 뭐 창조가 맞아야 되고 뭐 성경에꼭 진리여야 될 필요가 있냐 꼭 사실여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뭐 우종학이라든지 뭐 김학철이라든지 뭐 서울대, 연세대, 뭐 숭실대 이런 신학교에서 책도 내고요 뭐 그렇게 주장하고 막 유튜브에서도 계속 막 떠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사실로 안 믿는 겁니다 기적적인 건다 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믿냐? 진화론을 믿는 거죠 근데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안 믿고 성경을 사실대로 안 믿고 왜 진화론을 믿을까? 제가 정말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성령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것인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게 해답이 이창세기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세팅했습니다. 바다 생물 만들고 물 생물 만들고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고요. 씨를 맺는 채소들을 다 만들고요.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나는 저거 먹을래. 이걸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신화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 우리나라도 뭐 당군 신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뭐다 비슷비슷합니다. 신들이 인간보다 더 하등하죠. 근친 상관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자녀, 자식들과 또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악이 생기고 뭐 선이 생기고 이러한 신화들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요즘에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 모든 신화들을 뭘로 치부하냐면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TV에서 방영했던 전설의 고향처럼 치부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신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 확고하게 맹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근데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재만 성의사님이나 김명원 박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전혀 증거가 없다는 라 것을 여러분 진화로는 과학이 아닌 거 아시죠? 과학은 증거가 있을 때 과학입니다 근데 증거가 전혀 없는데 계속 맹신하고 새로운 가설을 그냥 갖다 붙여요 중간에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가설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갖다 붙여서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빛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다 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다 진화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정말 안 좋았어 그냥 분자, 원자 같은 것이 어느 날 뻥하고 폭발하더니 그것이 몇만 년에 걸쳐서 진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됐다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으려면 중간 단계도다 화석이 발견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진화를 공부해보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게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교과서에 한 50년 동안 있었던 증거 자료들 있잖아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이 중간 과정이다 했던 그 모든 사진과 자료들, 뼈 사진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짓말로 밝혀진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거 다 밝혀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중국, 일본, 미국에서 그거를 안 빼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그 거짓말로 확증된 그걸 가지고 또 아직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아닙니다. 원숭이로 다 밝혀졌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라고 다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걸 어떻게 과학이 정말로 발달하고 지식이 다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데이터화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뻔뻔해 갈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박테리아가요. 과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학계의 블랙박스가 열렸다. 이 블랙박스는 뭐냐면 현미경에 발달된 겁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박테리, 박테리아를 이렇게 본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이 끝에 있는 지느러미의 끝에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막 지느러미를 돌리는데 초당 50만 번을 돌린대요 그런데 이 초당 50만 번을 돌리려면 이 꼬리에, 꼬리에서부터 뭐박테리아그 중심부에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기관 체계가 정말 정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50만 번을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작위로 어떤 세포가 어느 날 진화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강아지가 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난감 레고 하나를 조립하려고 그래도 조립 하나하나도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조립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무엇 하나 잘못되면 퍼즐 조각도 그렇고 하나라도 잘못되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설계자가 만드는 자가 이걸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건 절대 완성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박테리아, 박테리아보다 백만배 더 복잡한 체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걸 절대 무작위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다 비슷하게 어, 눈, 코, 입이 다 똑같고 속눈썹이 다 위에 똑같이 있으시고 입은 다 밑에 있으시고 다 똑같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다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누군가가 정확하게 설계자가 정확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걸 누구도 인정하냐?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진화론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을 정말 온 우주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우리가 섬겨야 될 어떤 주인이 있어 정말 이온 우주에 어떤 통치자가 있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정말 자복하여서, 우리가 정말 눈물 콧물 쏟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 전에, 내가 혹은 몇달 전에, 내가 욕했던 거,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계는 그겁니다. 근데 그건 회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고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라는 것은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우셨구나 이분이 정말 통치자시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곳은 거기입니다 거기. 내가 어제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를. 아담과 하하가 행했던 그거 하나님 버리고 딴 길로 가, 갔었는데 거기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지으셨다 이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말 아주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여자, 이제 대학생 여인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어,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찾아간 그 클리닉은 크리스찬 클리닉입니다. 이 크리스찬 클리닉에서 일하는 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선택권은 너에게 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당신이 선택하기에 달려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시상생활을 합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낳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온 우주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서 내가 오늘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라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 권한이 없어. 션 도어티라는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근데이 사람은 어, 여자랑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 이 가정에 헌신하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전히 남자를 보면 흥분한다 여러분 이게 동성애자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 남자를 보면 더 흥분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두고 또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창세기를 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대로 창조하셨다 이 성경이 내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지. 성경이 거짓이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동성애자의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지. 아, 나는 여전히 남자에 흥분하는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성경의 무호성 이노런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물 말씀을 보면 주도적인 인격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맞아요. 어, 영어를 배울 때도 이렇게 되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수식어들, 뭐 장방시 이러잖아요. 장소 방법 시간 여러분 태초에를 시간으로 보면 제일 뒤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보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시간을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태초를 시간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보세요 만약에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타임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작 시간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절 말씀을 보세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뭘 창조했다는 라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을 하나님 창조했다는 게 됩니다 근데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라 표현이 없습니다 창조는 3절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1절과 2절 말씀은 개관입니다. 개관.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을 이미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원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곳?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업시키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추력업시킨 이 야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모세가 가장 처음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를 추력업시킨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이온 우주반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계속해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섬길 그 하나님은 바로 이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의심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에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다시 던져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뭐라고 표현해요? 버려두고 그물을 막 챙기고 막 정리하고가 아니고요.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생선 이 물고기 잡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밤새 물고기가 안 잡혔으면 지금 던진다고 해서 잡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진 게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이의 전문가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생각을 할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누가 보면 5장 1절에서 11점부터 다시 한번 보니까 이미 1절 말씀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자 어떠한 이미지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네, 충분히 듣고 믿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요 하나님이 금을 던지라고 하면 정말 금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진화론자들과 똑같이 안 믿어지면 그냥 무시하면 아,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면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거운 책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의 짐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감기 몸살로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